어머어머 우리 딸랑구 귀여운 거 봐. 어휴, 이 옷은 뭐야? 천보노신댕. 응? 응? 여보, 그 옷은 뭐야? 주체, 주체, 주책? 이거 뭐야? 이거, 애들이, 옷 입, 입 입는 거아니이 이거, 주거인거 같은데 거 이거, 오늘부터 포켓몬 트레이너가 돼볼까 해서 어? 안마님 어? 대체 나이가 몇 갠데 트레이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에? 아이 포켓몬 트레이너는 저같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음, 여보 그옷 입고 어디 가려고? 응? 음? 아이 박사님 집에 트레이너처럼 옷을 입고 가면 스타팅 포켓몬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요 스타팅 포켓몬? 응. 음. 아, 나의 스타팅 포켓몬은 과연 뭘까? 아, 나처럼 지영 피카츄? 음. 에? 너 닮은 레트라겠지. 내 <웃음> 스타팅 포켓몬 아니거든. <웃음> 여보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스타팅 포켓몬 받으러 가요. 음, 당연하지. 오늘부터 아빠는 포켓몬 마스터다. 슉 뭐야, 벌써 옷을 입었네? 오, 아빠, 포켓몬 마스터는 내가 될거예요 아,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가자! 좋았어, 우리 가족 오늘 스타팅 포켓몬을 받고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거야! 으아 구독! 취박사님, 저급 트레이너에게 줄 스타팅 포켓몬을 많이 구해오셨나요? 아, 물론이죠. 저는 댕박사님처럼 고닥다리 스타팅 포켓몬은 준비를 안 하죠. <웃음> 말다 하셨나요? 네, 말다 했습니다! 딱보니까 치박사님처럼 약한 포켓몬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웃음> 어, 그건 말이죠. 준비해보면 알겠죠. <웃음> 음, 여긴가? 아, 어, <웃음> 안녕하세요. 오 좋구나, 오셨구나 오셨구나 어, 어, 잘 오셨습니다. 어어 아. 어, 뭐야 왜 박사님 두 명이지? 아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어 가족분들 이 쪽으로 와서 저의 신세대 스타팅 포켓몬을 받으시죠. 음? 엄청 강하고 음, 세련되고 아주 유명한 포켓몬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하하하 뭐라는 건지 저희 포켓몬은 이쪽포켓몬하면비고도 되지 않은 강함을 소유하고 있어요. <웃음> 그러니 스타팅 포켓몬은 저희 집에서 골라 주셔야 포켓몬의 강함이 껄껄껄! 아냐아냐 아니, 아니, 우리 집에서 골라주시면은 요금제 아냐아니 아니, 요금제가 아니라 그 포켓몬을 아주 좋은 요금에 맞춰드립니다 어? 스타팅 포켓몬 공짜로 알고 있는데? <웃음> 그러면은 어디서 받지? 요루루는 어디서 받고 싶어? 댕 박사님한테 받고 싶어? 쥐 박사님한테 받고 싶어? 아 나는... 댕 박사님 쪽에서 받을래 음, 역시 아주 탁월한 선택이란다 에? 에이, 이꼬너는 에이, 음, 아주 잘 생겼구나. 이 아저씨한테 한번 받아보지 않으려? 아, 아이, 저는 댕박사님 좀... 아, 이로와일로와일로 와이노야. 안는 여기서 받으세 <웃음> 아주 잘해 줄게. 야, 야, 싫어! 음, 음. 아주 멋있는 포켓몬 줄게. 여보는 어디서 받을래? 음, 나는 유르브 쪽에서 받지 뭐. 음, 음. 좋아. 그러면은 이거 여자 팀 남자 팀 하면 되겠는 걸? 우린 쥐박사님 아, 아, 쪽에서 받을 거고, 거기는 댕박사님 아, 쪽에서 받으라고 좋아 좋아. 으, 그, 댕박사님 스타팅 포켓몬을 뽑고 누구 포켓몬이 더 강한지 한번 대결해볼까요? 아유, 좋죠. 당신의 그 구닥다리 스타데이 포켓몬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웃음> 그꼭 후기하게 해줄지. 뿅! 자, 그러면 한번 스타팅 포켓몬을 골라보렴. 어? 저부터 할래요. 몇 마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첫침 포켓몬은 랜덤으로 6마리를 가질 수 있단다 음, 리아부터 한번 해볼까? 좋아요, 저부터 할래요 자, 뽑아보렴! 고마요! 오, 오! 개구마루 개, 개구마루다 이거 나중에 개구리 닌자 되는거 아닌가? 어, 거기서 개구리 넌내거야오잘잡오오오오 리아가 잡았어 리 다음 거좋아 다음 거다 거도 래 그래 그래 뜯어보렴 과연 그래, 그래, 좋은 포켓몬 오 파이리 제이. 야 이거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는 파이리를 뽑았구나 역시 운이 좋은 녀석이만 다음 다음 뽑을래요 그래 뽑아 좋은 게나으겠어요오 <웃음> 모부기다 야 이거 좋은 건데 모부기 모기는 내 거야. 귀여운 친구지. 물 포켓몬, 땅 포켓몬, 불 포켓몬 다 뽑았잖아. 오, 좋은 포켓몬 한 마리 더 났으면 좋겠어요. 캔데 어, 뚜꾸리다. 이거 완전. 나중엔 연무왕으로 지나야 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라고. 오, 연무왕으로 지나는데 오, 오 이제 두 마리 남았어. 좋아, 가자. 캔데 과연, 어, 팽돌이다. 아주 음. 귀여운 녀석이 걸렸구만 귀엽기만 한것 같은데 아니야 그 녀석 강해진다고 나중엔 팽돌이 엄청 강한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운이 좋은걸 오, 어, 마지막 한마리예요 마지막 한 마리는 여기서 뽑을래요 <웃음> 자 간다 나와라오 오? 수댕이다 <웃음> 수댕이. 수댕이 야, 귀여운 수댕이 뽑았잖아 리아 부럽다 워 자, 이제는 아빠가 스타팅 포켓몬을 뽑을 차례야. 어떤 스타팅 포켓몬이 좋을까? 자, 이거부터다! 첩! 오! 오 누리공. 누리공! 넌 마스터볼로 잡아야겠어. 누리공! 야, 귀여운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누리공. 넌내거당 자, 다음 아, 포켓몬을 뽑아볼까? 자, 좋은 거 나와라. 얍! 어, 물잔이다! 우와! 물장이 물?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겠다 물장이더 크면 굉장히 좋아진단다? 야 좋다 이거 리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아니야 스타트 포켓몬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다음 거 얍! 연보니! 오! 이야 이거 연보니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연보니 좋다 스타트 포켓몬이라도 그래도 주인공급 포켓몬이잖아요? 그치 그치? 야 좋았어 이거 우리가 이겨야지! 다음! 오! 무 여우다! <웃음> 무호꼬! 푸호고다푸호고구나 <웃음> 좋았어! 불포켓몬을 또 뽑았다고! 두 마리나 남았단다! 와우! 흡! 야오불어나불오불도 불포... 아주 좋아! 어 이거 불포켓몬만 너무 나오는 거 아냐? 됐다! 네 어블도 뽑았고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요? 스티포켓몬에서 어! 거북이 너무 거북이. 귀여워 거북원 와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그럼 쥐박사님 이 포켓몬을 다 진화시킨 다음에 전투하는 건가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전투를 한번 가기 전에 레벨업을 시켜볼까? 네 좋아요 가자 자 이제 제 스타팅 포켓몬을 최종 진화 시켜보겠다고 아니 누리공의 모습이 야 누리레드 엄청 멋있잖아? 자 이제 물짱이를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짱이 뭐야 대짱이 됐어 우와. 이번엔 연번이다 연번이 진하다 오 엄청 멋있어졌어 에이스본 자 이번에는 푸오꼬을 한번 진화시켜보겠다 야 마법사 여우가 됐어요 와 이거 불포켓몬인가 봐 엄청 멋있는데 자 이번에는 야옹이 이 야옹이는 진화해도 그렇게 멋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진화시켜볼까 야 엄청 멋있어 오웅잘 음. 부탁한다 이따가 자 이제 꼬부기 마지막 꼬부기를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타티 포켓몬이라니 믿겨지지 않는걸? 음. 아주 강한 친구다리아도 음. 음. 이제 3단계 진화시켜보자 네 너도 맞아, 내가 이렇게 있을테니까 너도 빨리 시켜봐 자 음. 모든 준비는 끝났다 쥐박사님 저희 잘해볼게요 음고 이기고 와쥐기만 해봐 <웃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 구닥다리 박사에게는 구닥다리 포켓몬 밖에 없답니다 구닥다리 음. 같기도 하네 시기만 <웃음> 해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리아야 너부터 나가서 혼줄 내줘 덤벼라 그럼 저희는 요루로양이 먼저 나가도록 하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it! I d o 다 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줄 알고 n 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 아아악마 어? 벌트. 계속 음식을 먹어에어슬래시 아니 공격을 <웃음> 못하겠다 <웃음> 뭐지? 나와라! 번츠코! 본츠코 에어슬래시 아! 어!!! <웃음> <오>, 아픈데? <웃음> 뭐야 에어슬래시자아악잘기 뭐야 <웃음> 수빈 차이가 너무나 아, 샤로아이거 뭐야? 불꽃 이고아이아이 불꽃 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뭐야? 아이아아고아이아고아이이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아죽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Gentle 어? <뭐라> <clams>? <실린다> <뭐라> 바로 연무왕을 꺼내서 오바닥치기아메마아메아뭐 <웃음> 별로 안 아프구만 손바닥치기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약해 대형랄뻑기 <웃음> 아.. 양날박치기야양날 <웃음> 아, 양게불포켓몬과 <웃음> 나무 포켓몬의 차이인가? 간다 배어가르기와 아 <웃음> 한방에? 뭐야? 간다 초대복이드레지오 잎날 <든나이 있어> 네... 가리기!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목구나 이퍼가라리자 믿을 것잡밖에 없어! 아... <웃음> 그림자 문신! 기가드 어... 와! 급소맞았어 어, 와! 왜 이렇게 세! 목구 아이드로 퍼마 <브레임 웃음> <벨프레임 웃음> <블랙박스> 누가 풀포켓몬한대 아이드로 퍼플! 마을이! 이마을가 자꾸 물 주는구만! 아니! 풀 포켓몬한테 물물 공격을 하면 피가 찬다고. 아이고. 거기 진흙대 박사님. 야! <웃음> 아니. 리아야. 물 포켓몬이 풀 포켓몬한테 물 공격을 하면 피가 찬다고. 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웃음> 진흙대 박사님. 오늘은 식목일이 아니랍니다. <웃음> 에이, 에이, 오늘만큼 자, 오케이. 덤벼라. 아이. 나 조금 부끄러운데. 덤벼라! 아니.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담미요 간다! 나머지 꺼낸다! 자 나와라! 대짱이 나와라! 뭐지? 어디갔지? 왜그러시죠? 왜 포켓몬이 안보여 아, 아, 일단 여기, 꺼리시면 여기. 됩니다 아 어, 좋았어! 이건 딱 보니까 풀포켓몬인데? 아. 포켓몬이 어쩔 수없지 10만마력이다! 기리요 나는 오물 폭탄. 좋아. 별로 효과가 별로인걸? 이거는. 어, 진짜 포켓몬을 바꿔야겠어. 바로. 마폭시로 간다. 나와라, 마폭시. 넌 불포켓몬이니까. 천연석은 금방 녹일 수 있겠지? 오우. 음. 오우. 그럼 나도 바꾼다. 뭐야? 인텔리온. 자나물 아, 포켓몬이잖아. <웃음> 사이코키네시 실수다 그러면. <웃음> 오! 오! 오! 죽었어 덱 <웃음> 박사님, 자좀 보세요. 머더 <웃음> 샷.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파도타기 공격이다. 오, 오! 오케이. <웃음> 일단 잡았고. 나이스. 자, 다음에 또 누구냐? 누가 나올까 과연? 나와라 메가니움! 메가니움 좋았어 꽃바라! 그럼 나와라 에이스번 아, 아. 에이스번 어? 한 번에 녹여버리는거야 과연 볼 <웃음> 불포켓몬은 원래 불포켓몬한테 약한 법? 그건 음, 이겠고 아이들기... <웃음> 이거는 불포켓몬이니까 두번 친다 두번 치면 그래도 화염볼이다화염볼 어, 완전 아파 아프지 와! 정신.. 오우! 너도 아플텐데? 나와라 그럼 거북왕! 자아.. 너 불포켓몬이잖아 죽어야지! 하이드로펌프! 인파이크! 하이드로펌프! 아! 잘한다 이아맨! <웃음> 나와라 이상해 꾹! 잠깐만 불포켓몬은 물포켓몬한테 센데 그러면은 파괴강선이다 라오 그러면은 난또 불포켓몬이 있다고어웅영 나와라 키가 임팩 <웃음> 플레이어 드라이브 머리에 꽂아버려 어때? 많이 아프지? 어불 포켓몬 그러면 나는 물 포켓몬을 꺼내주지. 잘한다 이어맨 그거야. 바로 하이드로 버프다. 게트리다 음, 안돼. 음불 포켓몬이니까 문포스로 아주 아프게 줘야겠어. 킥킥킥킥킥킥 별거 아니구만, 아니지.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요루루가 살아있는 포켓몬 몇 마리지? 나는 네 마리거든. 이걸로 싸우도록 하자. 마지막 승부다. 아빠, 응? 나풀 회복했어. 그래? <웃음> 응. 그러면은 정중당되게 붙어야겠지? 조심해 <웃음> 요루야. 승부의 세계는 가혹한 법이야. 간다 거북왕. 오호, 그러면 나만. 어, 어떻게 내보내지? 이깍주오 오, 똑똑한데? 물 포켓몬한테 전기를 쓰겠다 난 파괴광선을 간다 이크테크좀 아프네 아. 오, 급소를 맞았다 아파 체다메가드레오 어. 버텼다 그러면은 바로 어흥염 꺼내서 어흥 어흥 쓰러워 불공... 이해는 할수 있어. 불 공격한다. 플레어 드라이브. 오! 좀 아플 거야. 피치커. 오 레어 드라이브. 그러면 난 디디 레이어트. 주먹 돌리기. 오피안 떨는데? 아! 아프다 아프다. 어, 체력 회복했어. 불세은 대장이. 내가 맨날 할수 있어. 내 자존심을 지켜줘. 알았어, 쥐박사님. 그러면 나도. 나 포킹 나와라. 어, 나 하이드로펌프가 그러면은 나무한테 어 피쳤어. 물을 줘버렸다. 나는 나... 에너지볼. 오, 어, 지겠는데 잠깐만. 화염볼이다. 그렇게는 마구 반고 나와라. 어, 왜 이렇게 잘해, 예. 에 누가 뇌 대리해 주는 거 아니야? 어. 자, 오마이 히트! 이트 아 여기서 고릴타 나와. 고릴타는 불풀 포켓몬이잖아. 화염볼로 죽어라. <웃음> <웃음> 아 뭐야 이 풀떼기는 또 화염볼. <웃음> 아니 풀떼기만 나와. 뭐야 이불 포켓몬은? 너 죽어라. <웃음> 그렇지! <웃음> 아니 얘 요루는 불포켓볼밖에 없는데요? 지 박사님 제가 이겼습니다! 아, 역시! 역시 우리 인녀맨이야! 최고야 인녀맨! 아, 누나 닝박사 일어나 보시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그 거만한 표정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 것같았어이 닝박사야! 하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니녀석은 내발밑치라 어쨌든 <웃음> 오늘 스타팅 포켓몬으로 가족들이랑 배틀해봤어요.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웃음> 안녕.